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피커에 저장한 음성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. 간단한 멘트부터 2시간짜리 음악까지 다양하게 음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인체 감지가 되면 5초, 10초, 1시간, 2시간 등 저장한 시간만큼 재생이 됩니다. 움직임이 없으면 저장한 음원의 길이만큼 재생이 되고 스피커 소리가 멈춥니다. 언제 어느 곳이나 설치 및 음성 멘트 저장이 가능한 전차후 자동 안내 방송기입니다. USB 단자의 SD 카드를 삽입해서 알리고자 는 음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보안 카메라에서 KC 인증을 득한 안전한 제품입니다.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지 KC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KC 인증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0% AS를 보장합니다. 안전멘틀스피커, 점화 1800-1184, 010-9470-1599로 지금 연락하세요. 감사합니다.